안녕하세요 여러분 남상스입니다 오늘도 예쁜 꽃을 그려볼 건데 2월달 3월달에 잘 어울리는 꽃이죠 프리지아 특히 향기가 엄청 매혹적인 그런 꽃인데 특히 2월달 3월달에는 그 졸업시즌 입학시즌이 있어서 꽃다발 많이들 받았을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인기있는 꽃이 프리지아인데 음, 오늘 노란색 프리지아를 그려볼 겁니다 먼저 간단하게 스케치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꽃이 피어 있고 프리지아는 이 꽃의 줄기가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가지들이 이렇게 연결돼서 이쪽에서 또 꽃이 계속 생겨져 나가죠. 그 밑에 아직 꽃이 안핀 꽃봉오리도 이렇게 그려줄 겁니다. 대충 이렇게 크게 구도를 잡고 그 다음에 좀더 디테일하게 꽃 표현을 해 보도록 하죠 꽃은 프리지아 꽃은 그냥 평범하게 생겼어요 프리지아 꽃 색깔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노란색이 우리나라에선 가장 흔하죠 보니까 뭐 파란색 꽃도 있고 분홍색 꽃도 있고 빨간색 꽃도 있는데 자 이번에는 그냥 평범하게 노란색 꽃으로 그려볼 겁니다 자, 이렇게 스케치를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빛이 들어오는 곳은 좀더 밝게 해주기 위해서 어두운 부분은 살짝살짝 빗금을 쳐주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둠이 있는 부분은 살짝살짝 빗금을 쳐서 이쪽이 어둠이다 라고 알수 있게 해주면 되죠 후리꽃 모양은 이렇게 한 송이씩 피는데쭉 가지로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여러 송이가 한 가지에서 표현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자 이제 색칠을 해보도록 합니다. 먼저 물을 듬뿍 칠준 다음에 자 프리즈의 꽃 자체가 그 노란색이기 때문에 노란색 밝은 색할 때는 이런 레몬 옐로우 그 다음에 옐로우 이두 색을 주로 쓸 건데 물감이 깨끗해야지 밝은 색칠할 때는 어두워지지 않고 지저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깨끗한 물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제 색을 칠해줘 보도록 하죠 그냥 편하게 어, 색칠하면 됩니다 아주아주 아주 쉽게 그리는 지체와 정말 쉽습니다 정말 연진아 오늘도 그림 잘 보고 있지 집중해서 보도록 해라 자 이렇게 밝은 부분 먼저 칠해준 다음에 어두운 부분을 또 칠해줄 겁니다 자 노란색 계통이기 때문에 노란...레몬옐로우 어, 뭐 어뭐 노란색 그 다음에 약간 어, 오렌지색 이런색 계통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만약 이렇게 어두운, 부, 어두운 색이 밝은 색을 침범했을땐 그냥 당황하지 말고 붓을 가볍게 닦아주면 어, 밝게 남게 되죠 자, 그리고 밑에 어두운 부분도 해줍니다 수치니까좀 자연스럽게 물이 섞이면서 물감이 번지고 그런 효과를 내주면 좀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죠 저 밑에 부분은 좀더 어두운 톤으로 약간 주황색 같은 걸 쓰시면 좀더 줄기 쪽에 강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꽃도 밝이는 옐로. 우 그, 옆에 작은 아직 꽃봉오리 생긴, 고, 폭포물이 생긴, 고, 폭포물이 생긴, 키워지지 않는 꽃들은 윗부분에 살짝 녹색 기운이 들어가지고 요런 부분을 살짝 녹색을 녹색만 또 칠하면 너무 칠하니까 이 주변색, 칠했던 꽃들의 색을 살짝 섞어서 그 위에 칠해주면 됩니다 그럼 좀더 자연스러운 녹색이 나오겠죠 그 옆에 꽃들은 아직 피지도 않은 몽올리여고 녹색 그런 느낌이 훨씬 더 강하죠 자연스럽게 녹색을 주황색, 노란색에 살짝 섞어서 사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주 작은 꽃봉오리들은 꽃 아직 노란색이 전혀 안보여요 초록색 느낌만 살짝 있는 꽃들이어서 연두색, 녹색 등을 잘 섞어서 좀 튀지 않게 그 다음엔 가지를 좀 연결해 줄텐데 약간 올리브 계통의 가지 색깔을 써서 조금씩 칠해줍니다 근데 가지색을 자세히 보면 녹색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살짝 오렌지 느낌이 살짝 보입니다. 그런 요소들을 잘 관찰을 해주면 색감도 훨씬 더 풍부하게 되죠. 그리고 그림도 지루해지지 않고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도록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어느 포인트에서는 강한 어, 녹색이 보이기도 하죠 이렇게 강약 조절을 좀잘 해줘야지 그림이 좀 어, 재밌게 됩니다 그래도 옷 같은 거 입을 때 너무 강하게만 입으면 너무 촌스럽죠 <웃음> 그래서 옷 같은 걸 입을 때도 강약 조절을 해서 아니면 뭐 색깔 안배를 좀잘 해가지고 좀 재밌게 하면 좀더 센스 있게 보이는데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한가지색으로 쭉 하면 재미없으니까 조금 더 변화를 좀 주고 자연스럽게 자 이번엔 밑에 있는 꽃 봉오리도 취해줘야죠 밑에 있는 꽃들은 연두색에 가깝습니다 싱그러운 그 녹색 연두색을 느낄 수 있게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색이 안 나오면 계속 그 색감을 어, 그 실제 꽃이나 뭐 사진을 보고 계속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이 좀더 진실해 보이고, 음 그리고 느낌도 훨씬 더 생생하게 살죠. 이런 연 가지들도 이쪽 부분 은좀 연해서. 녹색을 쓰더라도 좀더 연두색이 가이된 녹색을 쓰는 게 훨씬 그리고 아직 마르지 않는 상태에서 살짝 어두운 표현을 해줍니다 약간 물감이 번지면서 자연스럽게 섞이는게 훨씬 더 그림이 자연스럽습니다 딱딱해 보이지 않고 그냥 훨씬 더 자연스럽게 보이죠 왜냐면꽃 같은 거는 자연물이기 때문에 너무 완벽하게 그리, 그리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해주는 게 훨씬 더 어, 정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더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음, 표현을 해주면 좋죠 이제 좀더 가는 붓으로 줄기의 포인트를 살짝 줄 겁니다 그래서 좀더 힘이 생기죠 어두운 데를 살짝 집어줘야지 그림이 안정감이 있고 힘이 좀더 생깁니다 꽃의 어두운 부분을 살짝 더 표현을 해줄 건데 너무 진하지 않은 톤으로 살짝 덧칠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밑에 보이는 꽃봉오리 이쪽 받침대 있는 부분도 좀 강하게 포인트를 해주는게 좋죠 자, 정리를 해줬는데 이렇게 좀 진한 부분 어, 어두운 부분은 달건석으로 칠한 다음에 물로 물칠을 해서 자연스럽게 칠해주면 은은하게 번지게 되는 물칠로 정리를 해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완성이 되죠 밑에 있는 꽃꼬울이 눈도 한 번씩 더 손을 봐주면 됩니다 제 그림이 좀더 말랐으면 꽃을 몇 가닥 그리면 이제 완성이 됩니다 이것도 너무 튀게 강한 톤으로 하는 것보다 그 주변 꽃들 칠했던 그런 톤을 살짝 섞어서 너무 튀지 않게 이쪽 어두운 한번더 자연스럽게 만지고 이 밑에 받침대도 좀더 포인트를 잡아줬습니다 야, 꽃은 자연스러운 어, 느낌이 딱들때 손을 떼야지 그림도 화사하고 예쁘게 완성됩니다. 연지나 올드 그림 잘봤니 너를 닮은 화한 프리젤을 그려봤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연지.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보세요, 연지.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